이동해야되는 날이라서 아침 일찍 짐을 더 싸고 나왔어요 배낭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저걸 저 등치로 메고 갑니다 <웃음> 제주도 버스가 올해 개편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 그 배차 간격이 너무 커요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코스는 7.4km 밖에 안되지만 난이도가 상인 곳이죠 예쁘다 예쁜데 걱정이 된다 왠지 여기를 올라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말이던 말이 다니던 길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고려시대 말이 다니던 길인데 엄청 험해요. 말들이 엄청 고생했을 것 같아. 그 제주도 사는 친구가 대평리 에왔으면 말고기를 꼭 먹으래요. 대평리에 엄청 맛있는 말고기집이 있대요. 그런데 이 말을 듣던 택시 아저씨가 아, 대평리 말고기가 유명하다며 대평리말고기집을 하나 소개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와 함께 고기를 가려고 합니다 말고기를 처음 먹어본 엄마 살짝 걱정돼? 걱정되긴 하지 아 추워 저는 5년 전에 말고기를 5년 먹었는데 5년 전에 먹은 거야? 어. 요번에 먹은 게 아니라? 응. 아 근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저 그때 코스로 음 먹었었는데 손에는 먹는데 육회랑 그 육회랑 그 사시미 안 먹어. 마동가에도착했습니다. 네. 저희 말 코스 B 세트 이인분 네. 주시고 술한라당그 컨택으로 주세요. 짜잔. 말고개는 소주죠. 이게말 액기스고 이건 그냥 주. 어디 먹어볼까? 네 이제 말에기스말에기스인데 진짜 한양맛이 맞지 맞지 맞아 이거는 간이 돼있어요네 얘는 이제 말 육회 이거는 말 사시미 사시미를 우리 엄마 사시미 처음보단 <목소리> 기다려 술 한잔 먹고 왔어 그래? 응 짠짠 짠짠 난 이거 먹고 이상하게 술 마시게 올리 입가심으로? 응. <웃음> 어때? 참치가 때? 어머 아니 참치도 별로 안좋아육사시이 비주얼도 음. 소보다는 살짝 더 뭐랄까 질긴 느낌 아니야? 생긴 게더 빨게. <웃음> 응, 더 빨게 맞아. 만육회. 근데 나는 만육회는 응. 소육회랑 비슷비슷해. 어, 반찬을만 손대고 있어. <웃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소독한다. 이게 <웃음> 네 엄마가 무엇이냐. 돈까스. 맛있겠다. 이거는 말고기 돈까스. 갈비찜. 말갈비찜. 말갈비찜. 음. 돈까스. 말고기 돈까스예요. 확실히 나는 말고기 가은거찔비것 같아. 찔비야. 찔 이런 돈가스도 엄청 다진건데 그래도 좀 쨉이잖아 갈비찜이에요 말갈비찜 공탕까지 나왔어 진짜 지방이 없어서 기름이 꽤 음. 아, 많아 맑고기예요, 맑고기 맛있어, 맛있 달지 않아, 저게가? 소고기랑 비 2개 해서 어때? 소고기 값이 비슷해 보이는데 소고기 비계 없는 소고기 그게 전혀 없는 살코기 부유가 없으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응. 오늘은 사실 어. 코스 브이로그보다 날고기 부유가